오늘은 자연스럽게 광이 차오르는 베이스 메이크업을 조전 해볼 거예요. 지금 샤워하고 나서 기초까지만 마무리를 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pH 드롭 토너 크림 톤업 크림부터 먼저 발라주는 이유는 애기애기한 피부들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광이 돌고 약간 부분적으로 이제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 하이라이터를 먼저 주고 시작을 할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래서 하이라이터보다는 스마크림을 사용해서 조금 더 밝아 보이고 환해 보이고 조금 더 얼어 보이는 효과를 줄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진주와 같은 이런 색상을 띄고 있죠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발라주는 게 아니라 얼굴에 좀 튀어나와 있는 이런 포인트 되는 요 존에 nope. 이게 굉장히 촉촉하면서 얼굴에 이제 광이 있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발라도 지금 조금 더 얼굴이 좀 밝아졌죠. 아까 아무, 아무것도 안 바를 때보다. 그래서 이렇게 바르고 나서 정말 자연스럽게 어? 얘가 뭔가 바른 것 같은데? 어? 근데 생얼 같네? 약간 그런 느낌을 줄수 있는 베이스를 할 건데요. 발라주고 나서요. 전문 영상을 찍을 때 기본적으로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했는데 오늘은 자연스럽게 비비크림을 사용할거예요 PHD로 셀 비비크림. 이 크림을 사용할거니요이 비비크림의 특징은 켈러스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켈럭스는 피부의 그 줄기세포의 성분 중에 하나라고 해요. 아무래도 피부에 주입을 시켜서 조금 재생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케어를 할수 있는 비비크림입니다. 이렇게 제가 베이스를 바를 거니까 좀 확대를 해서 바르도록 할게요. 완전 소량! 스펀지로 자연스게 두들겨주세요. 근데 비비크림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베이스의 역할을 주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안 바른 쪽하고 바른쪽 차이가 있죠? 이쪽도. 무너짐이라든지 아니면 땀뭐 이런 거 났을 때 굉장히 막 여기 뭐 국물 떨어지고 막 그런 거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되네. 그리고 아까 전에 토너 크림 발랐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심한 일이 아까 발랐던 부위는 굉장히 광채가 나죠. 이게 진짜 광채가 난다. 제가 눈썹이 진짜 없는데 눈썹만 그려게요 눈썹이. 근데 네, 제가 어, 여러 가지 제품을 진짜 슈이무라랑 유명한 제품을 많이 써봤지만 이런 식으로 나온 제품이 있고요. 정말 얇게 나온 제품들이 있는데 오히려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얇은 걸 바르시면 조금 더 고난도의 스킬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심의 모양을 조금 더 추천을 드려요. 귀대로 정리하는 빗이 달려있거든요. 이 빗으로 별만 정리해 줍니요 이것도 지금 반영구한게 남아있어서 이제 뒤부터 쉽게 채워집니다 눈썹을 좀잘 그리시려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한 3, 4일에 한 번씩 은 눈썹을 꼭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 아래랑 위에랑 라인을 아, 맞춰서 정리정만 해주셔도 쉽게 그릴 수 있어요 눈썹 정도까지만, 이렇게 자연, 정말 자연스럽게 그려주고 나서, 립만 살짝 발라도. 그라데이션, 살짝. 완전, 완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정말 간단하게. 그냥, 토너 크립, 비비 그리고, 눈썹만 살짝 그리고, 립만 살짝 그려가지고 톤업 크림을 하이라이터로 사용합니다. 조금 광채를 내줘도 되는 이런 약볼 부위 보이. 이런 부위 도 보시 광이 되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속에서 광이 나오는 듯한 약간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되게 자연스럽게 오늘 베이스 화장이 됐죠. 오늘은 정말 진짜 쉽고 간단하게 할수 있는 토너 크림이랑 비비 크림 두 개로 완성하는 베이스 메이크업 완성해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